가는 곳은 여기 아, 아까 그 옆길. 어? 어, 진짜 템있네. 내가 이거 안 주었어? 어, 28,000이야. 잠깐만. 돈을 이렇게 많이. 아, 맞다. 돈 필요하다고 했지? 이정도면 되는건가? 이벤트에서 돈 나갈바에 능력치 올리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보니 어? 이쪽이 아닌가? 기라했죠? 양파쿤 어 메시지. 잘했다. 뭔지 모르지만 잘했다. 잘 찾아왔다 이건가? 아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어 어, 진짜 양파 기사 있네. 이앞 거짓말쟁이다. 그러므로 배워 넘기기 시간이다. 거짓말쟁이. 나쁜놈이라고? 왜다 평이 안좋은데? 양파 아저씨 설마 날 누구한테 팔아넘기려는거 아니야잘기 뭐있어? 어? 문이 닫혔어 지금 올라오니까 문이 닫혔는데 여 길이 원래 있었나? 좋은 걸 알려 줬어. 이아저 씨랑 말을 안하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것구만 맞지. 우물 음, 창고 음. well, 아 보물 대신 가져오라고 날 보내는 건가 어왜 보물인데 가까이 야만된다 왠지 갈때뭐 날라오는 거 아니야 어디서 뭐 던지네 뭐야? e 뭐야, 빡빡이! 거인이랑 싸우는 거야 또? 뭐야, 저 빡빡이! 거인잡았 자, 거인 또어어 자, <목소리도> 어 뭐야 이 빡빡이 뭐야 저 빡빡이 어, 길이 어디더라? 다시, 다시 절로 가야 되는 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아까, 이구나 아, 여기 아까, 거기 길이구나. 으, 요거, 요거, 요거. 여긴 어디지? 오! 오, 씨. 혹시 모르니까 너내려본다 가는 길이 여기뿐 여기뿐이 저길 아니야 어 올라간다 곳에 반지 일로 내려가는 건가? 저쪽에 길이 있어 내려가면 되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 뭐야? 날 봤나? 실내의 도약! 고 어디야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일까? 이쪽이겠지?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일까?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어, 떨어지면 죽음인데 거의가더 가깝겠지? 아니다.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되겠구나. 여기가 더 가깝겠다. 아이씨 뭐야! 야, 왜 이러 떨어졌는데? 어딨어? 어딨어? 아, 설마 위에 있니? 망할 <웃음> 내 말이오. 이럴 때만 친절하다니까 진짜 너무 불 친절한 게임이라. 내가 다크 소울 되기 싫어하는데, 어 뭐야? 어이씨, 쏜 거야. 아, 진짜. 오, 씨 클럽 보이네. 교회로 가는 게더 빠르겠다 알았으니까 아, 진짜 어떻게 쟤네들을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뭐가 힐링이 돼 어디가 즐거워 보인다고요? 확실한 건 롤보단 나아요.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이 더 편안해졌고. 오, 밟았어, 오, 씨. 보다 떨어질 뻔했네. 내 네, 3만 원. 증발시킬 순 없다. 가야되지? 일로 들어오는게 맞나요? 여긴 들어오는게 아닌것 같은데 절로 가는건가? 위 치에 소 울이 있어 버리 니까 이거 답이없 네. 어떡 하지? 큰일났 네. 뭐야? 왜안어 발코니가 어디에? 어디? 어디 말하는 거지? 어디 말하는 거지? 좀더 앞으로? 아 저쪽인가? 말하는 건가? 기사들 사이 사이 이 기사와 저 기사 사이라는 거 아니야? 아, 저거? 저기로 뛰어야 하나요? 아닌가? 지금 길이 안저 저거, 저거? 아 저기 말하는 거구나. 그 아니라 이쪽 이쪽 헛됨주의 뭐야 저 뭐야 이군뱅이 뭐야 이 양파 뭐야 이 빡빡이 이 o u seem to be unkindled. Do you have 모르는 척 하기야? 얘랑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시침이 떼지 마 하면 싸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그냥 지나가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 함정카드 발동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so we 아니다 아이 h 을 파는데 어 이런 거 팔아? 이미 늦었어. 양파가 보조 사면 된다고요? <웃음> 저걸 입어야 돼? 와, 디자인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입어야 되는 거야? 이 양파 이게 좋다는 거죠 양파 옷을 입으라는 거지 이거 4개 사면 되는 건가요? 이거 4개? 됐어 나쁜놈이었구만 이앞 졸개주의? 아, <웃음>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계속 나오는 건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뭘 저렇게 뭘 날리는 거야? 이거 다 잡아야 돼? 응? 맞았다. 어, 붉은 어, 뭐야? 불사자의 모습. 그럼으로 해버려. 이 앞에 외로워 있다고? 외로워 있다는 뭐야? 혼자 있어서? 뭐가 이렇게 차는데, 뭐야? 어, 미친... 아, 뒤에 문 있어? 아, 여기구나.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난 피가 나지 않아!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앉아, 앉아. 회복, 회복. 떠난다. 어, 아, 돈얼마나 되나? 그거 올릴 수 있나? 잠깐만요. 하나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돈 이제 필요 없죠. 근데, 먼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정도 올릴수 있겠지? e n t 도 올릴 수 있다. 지구력, 지구력 좀 o 릴까생명력생명력부터 올리자 Yes, yes. 불사자의 w 조각 얻은 s 같은데? Yes, yes. 좋아, 좋아. 에스트 파편은 없었지? 중후보석이 뭐야? 중후보석 같은 게 뭐예요? 버릴 거 없지 참 가자 전송 아까 뭐 교회로 가라고요? 길이 너무 복잡해 닥소는 양파 한번 입어 보자잖나 내가 입을 수 있나? 이거 나 줘요, 혹시? 그가옷을나줍니까뭐 그렇다면 주도록 가지. 응? 아, 여기 있다. 어. a n y o there? Anybody there? 양파 양파쿤 양파쿤 와 굶어 죽지 않은 게 용한데 갑옷 입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어? 아 가보지 가버리... <웃음> 아니 저 친구 좀 이상해 자 이제 가면 되는 것인가 갑시다 갑시다 제가 알기론 제가 알기론 그 헬렌 켈러에 나왔던 선생님의 이름과 똑같은 분이 계신다고 철리 반인가? 셜리 번인가 셜리 번인가 맞지? 헬렌 켈러 선생님이 같은 이름 아니었나? 오 그냥 들어와지네 됐다. 혹시 모르니 잠깐 앉았다가 맞나? 오, 시 깜짝 놀라. 뭐야? 뭐야? 저모인가 뭐야? 뭐야? 어, 뭐야? 사람이..뭐지? 어..잠깐만 기다려봐 몬스두 마리야? 집에 먹을 수 있는 것부터 다 먹어봅시다 집안에 있던 반지는 웬만하면 다 받은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어. 못 여는 것 같아. 분명히 못 여는 거야. 자한 명씩 처리하자. 아까 하나 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지나갔으니까 너부터다 뭐야 <웃음> 너 아니었어? 쟤야? 하나 저쪽으로 들어가길래 좀만 기다려야겠어 두명 같이 싸우면 골치 아플까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지나가야돼 짝커 브틀때 쯤에 때리면 돼아 들켰어 들켰어 들켰어 들켰어 와라 와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 마리가 아니었어? 한 마리 먹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오, 시켰어요, 뭐야? 아,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오, 미친 개새, 잠깐만. 스튜디 화려한데, 아기차 어차피 바로 앞이니까 상관없긴 한데, 어 새끼 손가락. 오 센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다 달려서 가볼까? 오 길을 알아야 되는데? 달리면 왠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앞만 보고 달려볼까? 아씨, 그래도 처치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来<音楽><音楽> 발차기는 어떻게 나간거야? 발차기란 기술이 있었어? <웃음> 발차기 어떻게 나간거야? 나도 몰랐어 나온 애가 제지. 아 옆으로 옆으로. 아아두 마리는 안돼요. 두 마리는 안돼요. 두 마리는 안돼요. 아씨 그냥 달려 어딜까 어딜까 어딜까 어딜까 둥글게 둥글게 어 저기 길 있네 어딜까? 어딜까? 어딜까? 여일것같아아 어딜까? 어딜까? 어딜까? 아 어딜까? 뭔지 모르겠어 어딘지 몰라 몰라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오 어, 불이다 냐가 임마 <웃음> 안눌러 줘. 안눌러 줘. 뭐지? 아 됐다 개이득이네 어떻게 찾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찾은 게 여러 번이야 정작 찾으려고 할때 찾지도 못하면서 왜 이럴 때만 잘 찾는 거야? 뭐지? 뭐야 약정의 증표? 무엇이 여는 건가? 아니네 이야 무언가 있다 다시 저기 안나가도 되나? 슬쩍 나가볼까 이압공격유 아까 오른쪽에 길 하나 있었단 말이지? 야 멀리 돌아, 돌수 있을 만큼 멀리 돌아. 여기 뭐야 여기는? 잘못 들어갈 것 같은데. 죽을 수 있는 걸 일단 다 죽고. 나오나? 밖으로 나오네. 어디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지? 아. 문안 열리는데? 없는 틈을 타서 는 누가 있구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어 뭐야 이쪽 아무것도 없잖아.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먹는 거야. 아, 아! 저거 어떻게 먹어, 저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으. 아이, 미친! 어, 아, 아, 아, 내가 이겼다. 아, 내가 이겼다. 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어. 어, 이거 어떻게 먹어요? 저 어떻게 먹지? 내가 보이지. <웃음> 어차피 때려봤자긴 한데. 어, 어, 아, 아, 아, 아, 야, 씨. 뭐야? 아, 어, 씨. 괜히 한대 쳐맞았잖아. 아, 어, 씨. 아, 불 던지던 애가 예였구나 얘 별로 안쎄네 얘네 다시 안 돌아오나? 어디갔어? 이거 어, 뭐지? 사오 온다 온다 씨 어디로 가야되지? 아까 올라올때 왼쪽길이 하나 있었는데 아 쟤네 좀 지나가고 갈게요 <웃음> 나 두명 맞다이 할 자신은 없어 <웃음> 나 쟤네 너무 무서워 <웃음> 지나가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웃음> 아, 그래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길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열리지 않아. 하지만, 한 바퀴 돌았는데, 길은 없어. 아, 저 아니 길이라고요? 아이씨, 괜히 이상한 데로 왔네. 어, 아, 여기 아이템 있다. 어, 아이템 안 주셨었네. 들어온다. 길 없는건가? 여기는 어디지? 아 여기 아까 내가 뛰어왔던 데구나? 야, 그 길이 그 길이었어? 여기 밑에는 뭐야? 이 뭐지? 어이 미친! 나와 나와! 얘네들 있구나! 오우씨! 큰일 날뻔했다. 아, 뭐야. 보자 이걸 얻으려고. 여기 또 있네. 뭐지 저건? 아, 저번에 나왔던 개구나 어, 여기 뭐 있다. 어, 불사자 뼈 조각. 개이득. 밑에 뭐지? 여기 아까 그 길인갑다. 아까 저 바깥에서 올라오는 길인가 봐. 느낌이 그래 보여. 어, 뭐야, 여기 하나 더 있었네. 다시 피 채우고 가야지. 어, 아, 근데 그럼 걔네들이랑 또 싸워야 되는데, 괜찮나? 어, 맞아. 불싸자. 아, 갈,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러면. 올리고 가. 올리고 다시 와. 생각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의자에 앉은 여자? 할머니 말하는 건가요? 레 r a t a n Goya. Uja and Nyota, h 어, l b o n y Marananga. Leber of b l <웃음> 어? 가 늘어난다고 말라붙은 손가락 이 여자 말하는 건가? 아 i d 여자구나. o u b t we've much to gain from fraternization. Blessing of the moon upon your journey. I doubt we bless. 아무것도 안 주는데? 손가락. 손가락. 뭐 이거 사면 된다고요? 이게 뭐야? 아 이게 그 아이템 개수 늘 늘어나게 준다고 돌아와요. 그러면은 이걸 써야 되는 건가요? 장 자, 인벤토리. 사용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사용하는 템인가? 지금 사용해 두면 되는 거야? 아니, 파티고, 파티도 할수 있어? 어, 처음 알았네. 아. 근데 암룡은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암 허락. 막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진짜요? 아, 저, 로, 가야 되나? 일로 올라가야 되나? 아, 까저 밑에 못 간데 한번 가볼까? 이자 뭐지? 어. 어, 써져 있어. 이압 점프 유어 이압 만개의 벽이 있다. 어. 아이 뭐야. 어어이씨. 아 미친. 어디서 어디서 허벅대는 소리가 난다 했어. 이순 금마 보자, 이걸로 얻으려고 에스트 한 병을 아 푸크리는 뭐지? 기룬수까지는 제가 대쉬 위에. 어, 뭔가 늦게 만좋와 잠깐만 위로 먼저 갈래? 어나 왠지 느낌 안좋으니까 위로 갈래 아 그래요? 아 위로 올라가.. 저 윗길은 뭔데요? 어, 아래는 길이 아니야? 저.. 아니 저 뭐냐.. 위에는 길이 아니야 이거? 뭐야.. 숨겨진 길 없.. 아.. 너무 친절하다.. 알려주네.. 길 없다고.. 길 없다고 알려주네.. 저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았네.. 우리가다어와이 밑에 개많아 저길 가야되는거야? 길이 어디야? 우와 지금 개많은데? 그냥 달리면 돼요 밝은 곳? 아, 저기? 뛰어내린 다음에 달리면 되는 건가?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달려, 달려. 달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템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오, 자꾸 생기는. 아! 미친, 죽었어! 몰랐어. 아, 어, 어, 아, 봤어요, 봤어요. 저거 뭐, 저거 내 주워야 되는데, 저거? 아씨, 저거 주워야 되는데. 아, 길을 막지 마. 저리 가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네. 이쪽 뭐야? 이앞 숨겨진 길이. 있다. 오, 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야, 자 야, 야, 야. 야, 야 이거 숨겨진 길인데 뭐 막다른 길이잖아 뭐야 뭐야 뭐야 막다른 길이잖아 아이씨 젠장 태우 못먹어 젠장 짜 솔. 죽고나서 다시가 혹시. 혹시 이상한 수검댕이 그 생가치로에 나올 것 같은 그 수검댕이가 둥둥 떠다니는데. 내려감 됐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우와, 배경이 너무 예쁜데, 여기까지 쫓아와 쫓아오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이앞 거짓말쟁이 있다. 이앞 점프 있다. 거짓말쟁이. 이앞 화로풀 있다. 여기. 여기 있다. 거짓말쟁이. 서로가 알려주고 있어. 저 글은 거짓말쟁이다. 믿지 말아라. 저기 너무 서운데 저기 가는거 아니겠지? 깜깜한거 가는거 아니랬어 일로가면 안되는군요 저긴가? 저기 길 없는데? 다시 돌아가야돼? 길 없어보이는데? 헛됨이일 줄은 어? 길 없는데? 뭐 다리? 아 저기 저기 저기 둘러 싱거러워 저게 뭐야! 으, 저게 뭐야! 기괴하게 만들어놨네, 진짜. 진짜 너무 싫어. 어우, 닭살 돋았어. 구세요. 저게 뭐야? 와라. 소리도 극혐이네. 아우, 뭐야. 해변 경단? 아유, 씨. 아, 어, 뭐야, 또 있어. 아, 뭐야, 몇 마리가 있는 거야? 또 있네 에이 또 있어 다 잡아야 되는 거야? 이 땜이라고 생각하다 굳이 잡을 필요가 없었다 이거구나 굳이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잡아서 저런 걸써놨구만이앞 여자가 필요하다 여자 <웃음> 뭐지 저게? 이거 왜왜 왜 똥이야 왜하필 아씨 여자가 필요하다라고 써져 있어 이야 배가 필요하다고 어 양파 양파쿤 양파쿤이다 양파쿤 일어나 어, 근데 저옷입고저불 앞에 앉아 있으면 뜨거워서 뒤질 것 같은데. o 타겠는데아 아, 카타하고 싶다. 뭐야 어, 술도 주네. 대항이 있으라 마셔 마셔라 뭐야 마신 거야? 어, 뭐야 끝났어? 어, 뭐야? 계속 말하네. 다시 잔다. 어, 혼자서 열심히 떠들다가, 어, 뭐지? 어, 낯설지 않은 예배당 아닌가? 아니네, 아 아니구나. 이앞 저격수주의. 제가 저격수야? 물량 마시고, 처 맞고, 바로 죽었네. 센놈인가본데 아니 왜이렇게 장소가 깔끔하지 근데? 오 센놈인가봐 는 저기 있네. 쥐 잡는 아. 어 여긴가? 내가 마지막 잠깐만. 다시 다시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니지. 여기 아니지. 다시 저로 가야 되는 거야? 아, 그 징그러운 애를 또 봐야 돼? 아이씨. 야, 으... 쥐 잡는 거 어떻게 해요? 치사한 놈, 나 그거 어떻게 했지? 그냥 뒤에 가서. 천이 걷는거? 이렇게 가가지고 찌르면 되는거 속이 힘든 곳으로 가 가지고 아씨 아 진짜 딱 붙어야 된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딱 붙어야 된다고? 아씨 아, 저 친구가 한번 나오는 친구는 아닌가 보군요. 듣기 싫은 소리 또 듣게 생겼네. 붙어야된다고? 없애주세요 장좀 없애주세요 아파요 아파요 장좀 없애주세요 하나 먹어 그냥 오 를 하지 말자. 이렇게. 아, 얘는 왜 요까지 나와? 아, 개 쎄네. 진짜? 진짜? 보스보다 잠몹이 더 쎄. 닥소 보면은 기르고 오라는 거야 뭐야 보스 찾으러 오면서 실력을 키우라 이건가? 아, 저 어떻게 잡지? 저저 저 친구가 아라치잖아. 어, 됐다, 됐다. 대비 저거 아씨 드디어 성공했다 했는데 아씨 치사하게 씨저벽 벽 가려놓고 싸워야겠어 다시 아, 나 죽냐 그냥... 돈벌레같이 생긴게 저 어. 아우 정말. 저 활쏘는 놈, 저거, 저거... 아, 왜 불러? 왜 불러? 아 너무 급했다 너무 급했다 아 너무 급했다 아 진짜 너무 급했다 천천히 할걸 아니 어느정도 맞고 빈틈 보이면 때리려고 했는데 아 방금 너무 급했어 아니 저 화살 쏘는 애가 먼저 알아차리는 게 문제야 아까 어쩌다 한번 성공한 거지 제 소리에 맞춰서 하면 안되는데 아.. 세방이야? 아 잠깐만요 너무 어려운데 쟤아얘 잡아야 되는 애가 아니었어요? 난 잡아야 되는 애인 줄 알았어 아 뭐야 잡아야 되는 줄 알고 개열심면 했는데 굳이 잡을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 잡아야 되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애는 꼭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중에 만나는 애들도 패스해도 상관없다는 거. 뭐예요? 아, 그런 거였어? 아씨. 나는. 야, 무시하고 가자. 아 뭐야? 길이 저쪽이잖아. 어, 어디서 본길 같은데? 어디서 본길 같은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뭐야 뭐야, 길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미친 개 뭐야! 개뭐야 걔... 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웃음> 뭔지 모르지만 일단 불러봐 아이씨 뭐야 미친 뭐야 이게 이게 어디야? 아니 걔다 잡아야겠는데 이건? 몇마리야 난 몇마리 있다가 안쫓아오겠지 했는데 하... 진짜 너무 불친절한 게임이야 난 이런 게임 너무 싫어 정말 내가 네, 아까까지만 해도 화가 안나는데 슬슬 화가 나네 아 맞아요. 아 잠시만요. 지잡기하는 법? 정말 감사합니다. 상태로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 하이 하이 안녕. 아니요, 별로 저 친구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쳐맞네, 거 중에. 아! 아니, 저 친구는 어디까지 나와,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미친! 나 포션 좀 먹자! 아 짜증나! 앞에 엘베가 어딨어? 저거에요 저기.. 아 그러네 저 돌아가는 거네 아나 1만 2천 없어졌어! 줍지도 못했는데 아씨 내돈 없었어 1만 2천이네 지났는데 아니 근데 그럴거면 내가 기사 애가 나오는데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돼? 쟤 무시하고 걔부터 때릴 순 없는데 쟤 어느정도까지 따라 나오던데 다시 살아나는 애들이 보지 고 아씨.. 발끝 스친거 봐 얘는 안 죽어, 왜? 오, 잠깐만. 피, 피, 왜? 오 잠깐 피피피가 자가, 자가, 자 잠깐만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봐야가자야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잠깐만 잠깐만. 그렇다 쳐 마법사 쟤는 뭐야 어딨어 <목소리> 화면이 지 맘대로 돌아가는 거 진짜 레알 미정신이야. 됐나? 걔또 있나? 한 여덟 마리 됐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이야. 걔는없 지? 아있어있 어. 아 있어 있어. <웃음> 진짜 저게 진짜. 구멍 있다? 떨어지라는 소린가? <웃음> 아, 엘리베이터 있겠죠? 올라가는 거네? 아! 아까 문 열고. <웃음> 아까, 아까 거기 있잖아. 나 이럴 때가 제로무에. 뭐 있나요 없네요 여긴 뭐 없나요? 없네요 여기다 아까 뭐 있었어 와 개많어 잠시만 와씨 세 마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뭐, 뭐야더 있어 하... 아까 거기 어딘데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맞다 맞다 여기다 여기. 나갔다가, 나갔다가 걔네를 만나는 건 아니겠지? 이쪽, 어느 쪽이었지? 이쪽이었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몬스터 가까이 올때문좀 닫게 <웃음> 진짜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정말 달려간다 봤다아 진짜요? 알다 아, 싸워봐. 오 오. 대방울 뒤졌네요 1탄에 절대 못잡지 어떤 보스법도 1탄에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 저 코시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딨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문 열어 그 다음을 생각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오는거야? 아 뭐야 안오는줄 알았는데 오는거였어? 와이 피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아이 피로 들어가는 거왜 반데? 아 씨, 들어가 봐. 아 씨, 두개 버리고 시작하네요. 가자. 어차피 1리터 안에 끝내는 거는 바라지도 않았어. 해야 되지 다섯 번 아씨 한 대씩 때려야 될것 같은데 진짜 어렵다.